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6장 2019년 6월 나의 금전운과 건강운 컨텐츠고요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번 볼게요. 우와. 음, 어. 이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전체적인 이 카드의 모습으로는 에이스라는 카드가 4장 중에 3장이나 나왔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카드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6월 건강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을 안내해주는 이 유니버셜 타로로는 물줄기를 마구마구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컵을 한 손이 받들고 있는 모습의 컵 에이스 카드와 동전의 모양처럼 보이는 이별 모양의 동그란 별을 한 손으로 마찬가지로 받들고 있는 모습에 펜타클의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모습입니다. 건강을 뜻하는 카드인데 두 카드 모두 에이스의 카드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6월달 건강적으로는 크게 뭔가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은 혈액순환이 좀잘될수 있도록 보조식품이라든지 그런 보조관리 좀 해주심이 제일 좋으실 것 같고 6월달은 어, 새로운 감정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달일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부분에선 너무 큰 높낮이로 왔다갔다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순조롭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실 뭐 예정이신 그런 막달의 임산부 분들은 출산에 어 너무 겁먹거나 크게 신경쓰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6월달 금전운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을 안내해주는 이 골든타로로는 이두 카드가 나왔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이 교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교황의 이 아래에는 다섯 개의 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을 좀 위로해 주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여요. 교황이 턱을 또 개고 뭔가 음 걱정하는 건지 고민하는 건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다음의 카드는 이 하얀 옷을 입은 날개 달린 이 천사가 컵을 들고 있고요. 그 옆으로 하얀색 한 마리 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카드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습이에요. 네. 이 카드들로 봤을 때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6월 금전운 흐름은 일단 처음에는 본인이 원했던 만큼 음. 본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만큼은 좀 미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들어올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만큼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부분적으로 손시, 손실을 겪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재물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혹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파트너, 파트너로 인해서 갈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실 것 같긴 한데 이 금전적인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기대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들시긴 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6월 중후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점차 안정적인 음, 그런 상황들로 좀 변해가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족감을 이렇게 좀줄것 같고 또 다시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있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 6월 초반은 좀 힘드시더라도 기대에 못 미쳐서 좀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건강과 금전운 모두 해석이 끝났습니다. 건강 쪽보다 금전운 쪽으로 조금 걱정이 앞설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본인에게 좋게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 그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복채를 대신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시청해보시니 어떠신지 또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맞춤 개인상담 타로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방송 또한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해주신 분들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